No. <웃음> 어디 온 거예요? 어? 어디 왔어요? 저는 지금 상암동에 있습니다.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웹드라마를 찍고 있어요. 제 이름은 진생이에요. 성은 취예요. 취진생. 갑자기 추워져요. 꼭 이렇게 뭐 찍을 때꼭치워주더라고 시원하게. 지금 근데 바람만 안 불고 이 햇빛만 보면은 오늘 되게 따뜻한 날씨 같잖아요 나는나나 코가 너무 빨 나도 나나왔나 내가 나 나도 나도 인가야 근데 앞머리만 있는 애 같아 <웃음> 뒤도 머리를 이렇게 내리 대표님 저 머리 자르게 해주세요 <웃음> 이제좀 그냥 내버려주세요 <웃음> 여기 너무 지저분해요 짜사고 <웃음> 싶어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앞머리만 이렇게 내려와요 여러분들, 잠깐 여기... 모여주시겠어요? 잠시만 모여주세요 잠시만요 <웃음> <웃음> 재밌는 거세요 나다! 나다! 빨리! 손님! 공기밥 나왔습니다! 오케이, 컷! 손님! 왜찍실래요그 산책을 도와주세요. 이가 많이 있네이요요 간삼아, 간삼아, 간어아아 간삼아, 간삼아, 간삼아, 간삼아, 간 <웃음> 이거 사야지. 다쳐요. 있잖아. 내가 이거 사면 은 뭐라고 할 거야? 저도 한번 타보죠. 근데 이거 내 거야? 저도 한번 타보죠. 헬멧이 없는데요? 내 거야. 저 열어봐봐. 너 112에 신고 당해. <웃음> 오늘은 두 번째 촬영 날입니다. 그렇지만 얼마 자지 못해서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습니다 몇 시간 잤어요? 저는 오늘 우리 몇 시간 잤니? 3시간 잤나? 저는 1시간 너 1시간 잤어? 네 저는 3시간이나 잤습니다 오늘 저의 귀염둥이 매니저가 생일인데 생일을 오른손을 들고 카메라를 찍고 있어요 생일에 미안한 마음이 생길라고 했는데, <웃음> 안 생기려 합니다. 왜냐면, 우리 승민이는 생일날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온 게더 낫기 때문입니다. <웃음> 맞지? 누나랑 있어도 좋아요. 우와! 우려구요. 대사해야겠다. 지금 대사 배운다. 잘 봐. 네. 오늘은? 물은 슬픈데요 가져와 잠깐만 안했어 부대찌개 맛있겠다 누나 오늘 참치김밥 두 줄에 돈까스 아 돈까스 도시락, 돼지고기 도시락에 누가? 내가? <웃음> 내가 아니 <아는> 우리가 <웃음> <그거를 말해요. 웃음> 사람들이 오해하잖아 내가 혼자 방금 아침으로 다 먹은 걸로 내가 응. 언제 김밥 왜 그래? 어 도시락 먹고 지금도 커피를 먹으러 가고 있겠니? 자 그럼 이제 한번 뜯어볼까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슬레이 드셔도 돼요, 돼요. 슬레이 하나 둘셋 피자 피 피어나는 예쁜 꽃처럼 자자 자, 지수들이 보세요 퇴근해 네. <웃음> 맞아. <웃음> 아, 맞아. <웃음>